2016 엑셀 엑스퍼트. 이 시간에는 매크로에 대해서 예제 문제를 풀어 보고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모스 시험에서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매크로라는 거 매크로는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 이 하나에 자, 3개, 4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하나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3 4개 문제는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니 매크로 자 예제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매크로를 기록하고 그리고 매크로 보안의 옵션을 지정하는 문제가 모스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라 거죠 매크로를 생성하고 그리고 매크로의 보안을 보안 옵션을 지정하는 것. 매크로에 관련된 문제는 자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십시오. 매크로 보안 옵션을 수정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자 이러한 키워드가 등장하면 매크로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빠른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스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긴장하게 될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빠른 키워드를 찾아서 아이 문제는 어떤 기능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빠른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그만큼 단축될 수가 있겠죠 매크로는 매크로는 반복 실행하는 작업을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작업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매크로입니다. 반복되는 색상을 쓰겠다. 반복되는 폰트를 사용하겠다. 또는 반복되는 연산을 쓰겠다. 그러한 것들을 미리 매크로로 기록을 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특정 기능을 클릭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 작업들을 실행시키는 기능 그것이 매크로라는 거죠 매크로는 현재 선택한 셀에 기록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선택한 셀에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면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요 매크로 기록이 종료가 되면 반드시 기록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좀더 쉬운 말로 하면 자 녹화 또는 녹음을 한다 매크로 기록이 시작된, 시작되는 순간 내가 마우스로 특정 셀을 선택하거나 글자 폰트를 바꾸거나 글자 사이즈를 바꾸거나 자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녹음이 됩니다 모든 녹음이 끝났으면 녹음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매크로 기록 종료예요 그래서 매크로가 기록되는 시점부터 매크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자이 반복되는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매크로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문제 파일을 열었을 때 기본으로 선택된 셀에서 매크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엑셀 화면을 열었어요 자 여기 예제 1번을 잠깐 보시게 되면 교육과정 워크시트 라고 되어있죠 자 아래 교육과정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이워크시트에서 어 이것을 매크로를 기록하고 매크로를 저장해라 자 여기에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매크로를 저장하고 자 범위를 어디까지 지정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파일을 열었을 때 기본으로 선택된 셀에서 매크로를 기록하면 되겠구요 만약에 특정 열이나 행에 매크로를 실행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다면 각 행과 열의 첫 행과 첫열 그리고 첫번째 셀에 매크로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첫행첫열즉 a열 일행 셀에다 매크로를 기록하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는 매크로를 기록하거나 매크로를 중지하거나 삭제하려면 또는 매크로 보안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려면 우리 상단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탭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개발 도구 탭이 없으면 자이 매크로 기록과 매크로 보안 설정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개발도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연습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개발도구 탭이 없다라고 한다면 라 없다라고 한다면 라자 우리 빠른 실행 도구모 아니면 자 우리 왼쪽에 파일 탭이 있습니다 파일 탭에서 맨 밑에 보시면 옵션 이라고 되어 있죠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엑셀 옵션 화면으로 이동이 되구요 자 밑에서 네번째 리본 사용자 지정 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왼쪽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들 엑셀에서 제공하는 명령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에 기본 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체크 박스 에 체크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엑셀의 기본 탭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개발도구가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도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 개발도구 탭이 없다라고 하면 개발도구를 체크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나오시게 되면 개발도구 탭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부터 설정해 놓고 매크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러면 개발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관련된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매크로 기록은 자, 녹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레코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이라고 돼 있는 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있죠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저장된 매크로를 단축키로 바로가기 키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매크로 자 저장을 어디에 다 하겠느냐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매크로를 저장하겠느냐 또는 새 통합 문서 또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다 저장을 할거냐 자 우리 모든 시험 문제는 현재 통합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설명글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매크로 기록이고 확인 누름과 동시에 녹음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레코딩이 되는 겁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모든 작업이 끝났다. 자, 기록 중지하세요. 자, 매크로 기록에서 설정 입력하고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매크로 기록이 기록 중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나서, 아, 녹화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상단에 있는 기록 중지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아, 녹음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크로 삭제 라는 것도 있고요 매크로 삭제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 또는 내가 새롭게 만들었던 매크로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할 경우에 코드 그룹의 왼쪽에 매크로 있죠 매크로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모든 통합문서에서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가 쭉 리스트업 됩니다 또는 현재 통합문서 또는 기타에서 적용되어 있는 매크로 리스트가 쭉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고 여기 삭제 버튼 누르시게 되면 특정 매크로를 삭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자, 그리고 모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예제 2번과 예제 3번이 이 매크로 보안에 관련된 옵션을 지정하는 거예요. 매크로 보안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 매크로 설정에서 이네 가지 옵션이 나오죠. 모든 매크로를 모든 매크로를 제외 하십시오 모든 매크로 제외 하십시오 자 알림이 있느냐 알림이 없느냐 차이예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인증된 것들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삭제하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매크로를 포함하겠습니다 자 위험할 수 있으나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크로를 포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이네가지 옵션 중에서 설정하라고 하는 문제가 예제 2번과 예제 3번 이에요 정말 간단한데 이게 모스 시험에 등장한다고요 자이 옵션 설정이 왜 필요하냐면 어,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종류 중에 매크로 바이러스 라는게 있습니다 엑셀에서 매크로로 저장을 하게 되면 뒤에 확장자가 다르죠 자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저장하게 되면 뒤에 확장자가 .xlsx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엑셀 문서에 매크로가 적용이 되면 저장할 때 확장자가 xlsm으로 끝납니다 뒤에 이 m 자가 매크로의 약자예요 그런데 매크로 바이러스 라는 것이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는 이 파일에만 찾아 다니면서 유포시키는 바이러스가 매크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옵션을 설정하는 이유는 매크로를 통해서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걸려 있을 수 있으니 매크로를 무조건 사용하지 않겠다 인증되어 있는 안정적인 것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가 3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풀기 위해서 교육과정 워크시트로 갑니다 교육과정 워크시트입니다 자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워크시트에서 글꼴을 뭘로 해라 HY 견고딕 자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글꼴을 HY 견고딕으로 바꾸고 글꼴 색상을 파랑색의 서식을 적용하고 파랑입니다 파랑 그리고 행의 높이는 뭘로 해라 21로 지정하래요 각각의 셀에는 자 높이와 행의 너비값이 있죠 자그 행의 높이를 21로 지정하라는 거지 자 이것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만드시오 매크로를 기록하십시오 매크로의 이름은 뭘로 해라 서식으로 지정해라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 통합 문서에만 저장하십시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문제 속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특별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제 잘 확인하시고 여기에 언급된 것들만 하시면 돼요 자 교육과정 워크시트에 왔습니다 글꼴을 hy 경고디 파랑색2 1라 매크로를 만드세요. 자, 매크로 기록합니다. 매크로 기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개발도구 탭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개발도구 탭에 있고요 자, 매크로 기록할 때는 문제 속에서 어디 위치에다가 기록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언급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A열 일행에다가 마우스 아, 클릭해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이 있죠? 매크로 기록을 선택합니다. 자, 매크로 이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지정하래. 자, 여기는 서식으로 바뀝니다. 서식. 그쵸? 자, 바로 가기 키, 단축 키가 있나요? 아, 문제 속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기 키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매크로를 저장하는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자 문제 속에 이 통합 문서에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통합 문서가 맞습니다. 자 설명글 입력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빈 공백으로 둡니다. 자 확인 버튼 클릭.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기록 중지로 바꾸자. 바뀌잖아. 지금부터 녹음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자 첫번째 글꼴을 hy경고딕으로 바꾸래요 자 글꼴 바꾸려면 어디로 갑니까 자 우리 홈탭에 홈탭에 글꼴 그룹에 현재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잖아 자 이것을 h y 견고딕으로 바꿔줍니다 클릭 자 경고딕 바꿨구요 글꼴 색상은 파랑색으로 지정하래요 자 글꼴 색상은 어디서 지정합니까 글꼴 그룹에 자 여기 있는 글꼴 색을 선택합니다. 글꼴 색을 선택하시고, 글꼴 색상 이름은 파랑이에요. 파랑. 자, 글자, 테마색이 쭉 나와 있고요. 밑에 표준색이 있습니다. 색상, 파란색처럼 보이긴 하지만,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문제 속에서는 정확하게 파랑이에요. 강조 1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르시면 안 되죠. 표준색에, 표준색에 자, 오른쪽에서 세번째 마우스를 오버 했더니 정확하게 파랑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랑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 넘버가 a열 일행이 자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글자체가 견고 디로 바뀐 거고요 글자 색상이 파랑색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행 높이는 정확히 21로 지정해 하자행 높이는 어디서 바뀝니까 자 우리 홈 탭에 오른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셀 그룹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셀 그룹이 있고요셀 그룹에 삽입 삭제 서식이 있는데 서식 한번 눌러 볼게요 서식을 눌러 보시게 되면 자, 행 높이 행 높이 자동맞춤 열너비 기본너비 시트 보호 셀 잠금 등등이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행에 높이 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 높이를 선택합니다. 자, 행의 높이, 자, 디폴트 값으로 18이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 속엔 얼마나 하라 문제 속에서는 21로 지정하래요. 자, 18을 지우고 21로 지정합니다. 을 확인 누릅니다. 그랬더니 일행의 높이 값이 증가가 됐잖아. 좀 커졌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매크로 설정이 다 끝났어요. 자 글꼴을 hy경고디 로 바꿨죠 글꼴색 파란색으로 바꿨잖아 행의 높이 21로 바꿨잖아요 자 이것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만드시 라고 했어요 자이 세가지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녹화되어 있는 녹음되고 있는 매크로 기록이 다시 개발도구 탭으로 가볼게요 자 현재 기록 중지로돼 있잖아요 기록 중지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녹화가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기록 중지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 자 매크로가 중지가 된거예요자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서식이란 이름으로 매크로를 만든건데 매크로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h y 경고딕파랑색 21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간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저장했어요? 이 통합문서에만 저장을 한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여기까지만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됐나요?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비열, 이, 어, 비열 일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목명이 있죠? 어, 과목명에는 현재 검정색 글자로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그러면 매크로 방금 전에 우리가 기록한 매크로를 적용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우리 코드 그룹에 매크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매크로 누르시, 누르시게 되면 자 서식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있잖아 방금 우리가 만든 거라고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열 일행을 클릭한 상태에서 매크로를 서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서식을 선택한 후에 실행 한번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감명명이라는 글자가 HY경고딕과 파란색 글자로 바뀌잖아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 작업을 기록해 놓고 어, 매크로를 한번 실행만 시키게 되면 레코딩된 모든 과정이 그대로 한번에 적용이 되는 이 작업을 매크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야간대학 있네요 여기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자 비지열 구행 클릭하고 개발도구 코드 매크로 들어가서 아, 서식이 있구나 서식 선택하고 실행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것이 바로 매크로다 그래서 모스 시험에 매크로를 기록하고 매크로를 저장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실행시키는 건 아니고요 기록하고 저장, 저장하는 것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자, 이 문제 꼭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과 예제 3번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교육과정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같이 여기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디지털 서명되지 않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자이 문장 꼭 기억하세요 모든 매크로가 활성화 되도록 자이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 바이러스 때문에 자 우리는 보안 옵션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설명되지 않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모든 매크로가 활성화 되도록 이 문장은 매크로의 보안 옵션을 설정하라는 이야기에요 자 먼저 예제 2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이 있습니다. 매크로 보안에 들어갔더니 자 매크로 자, 보안센터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대화상자가 나타났구요. 오른쪽에 오시면 매크로 설정이 있고 매크로 설정에는 네가지 기본 탭이 있다라고 해서 아, 4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모든 매크로를 제외해라 그리고 알리지 마라. 매크로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리지 말고 매크로을 실행시키지 마라. 매크로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 다 제외시켜라. 모든 매크로를 제외한다. 그러나 매크로가 있는지는 알려줘라. 알림 표시를 해줘라. 세번째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증된 안정적인 매크로만 쓰겠다. 네번째 모든 매크로를 포함하겠다. 위험성이 있지만 권장하지 않지만 모든 매크로를 사용하겠다는 라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옵션 중에 예제 2번은 디지털 서명되지 않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어디서 읽었잖아요 여기 세번째 거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도록 자 예제 2번은 매크로 설정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예제 2번은 끝난 겁니다. 됐나요? 예제 3번도 마찬가지예요. 예제 3번도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에 들어가서 매크로 설정 이네 가지 옵션 중에, 네 가지 옵션 중에 모든 매크로가 활성화 되도록, 네 가지, 네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거예요? 모든 매크로를 포함하겠다는 라 겁니다. 네번째거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예제 3번의 문제풀이가 끝난거예요 결국은 예제 2번과 예제 3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매크로의 보안은 매크로의 보안 옵션을 설정하는 문제 네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모스 시험에서 놓치겠다고요 문제 풀지 않겠다고요 그러면서 시험을 보겠다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마우스 마우스 몇번 개발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 들어가서 아네가지 중에 하나구나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되는 자 그러니까 마우스 두 번만 클릭하면 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이걸 풀지 않겠다고요 자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시험장에서 자신있게 풀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매크로 여기까지입니다.